자, 영어로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자3대3 단체축구로 그냥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원경 안경을 쓴 상태로 만원경 아아 만원경 아 만원경 만원경 만원경 만원경 만원 경. 경. 만원경 만원장 만원장 어, 만원경만원 어, 만원장 어, 만원만원경만만원만원만 어, 그냥 바꾸자 만원경으로 바꾸는, 바꾸는 거죠. 자 지금부터 만원 경을 <웃음> 만원 경을 쓴 상태로 쓴 상태로, 야, 쓴 상태로 야, 이거 애매하다. 볼을 쳐야 됩니다.